야, 출근 전인데 김밥 싸는 거야? 오늘은 월급날 아침이다 누군가에겐 다시 시작하는 날이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알림이다 7시인데 일어나서 김밥 싸주고 아, 너무 고마운 거 아니야? 얘기가 없어 마땅한 드립이 생각나지 <웃음> 사랑은 아닌 것 같아 우정? 진한 우정 오늘따라 유독 아침 7시부터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낸다 오늘따라 너무도 이두 여자 질척거린다 아 질려 너에게 이 십자수란 뭐야? 지이넌 꿈이 뭐야? 계속 바뀌어 <웃음> 그래? 뭘로 바뀌었어 지금? 지금도 막 바뀌고 있어 아 그래? 아빠와 정반대의 삶을 살면 되 좋아요 음. 알았지? 듣고 있어? 응 음. 아빠가 뭐라 그랬는데? 깜안 <웃음> 듣고 있네 <웃음> 그냥 웃으면 돼 알았지? 아빠는 죽어라 일하고 올게 응? 듣고 있어? 응 뭐라 그랬어 아빠가? <웃음> <웃음> 이럴려고 일하는 게 아닌가 싶다 잘가잘가자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월급날이면 뭐하나 들어오자마자 나갈 뿐인데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다 보니 배가 고파서 출근하자마자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쌀쌀하니 네, 먹는 걸 아주 잘 먹어야지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참 눈치 없이 배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고파요 글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건강에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니까 끄 <놀람> 우동 좀 먹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회사의 인원이 소수장애로 움직이다 보니까 회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할 얘기가 없다는 말인즉슨 곧짐 싸서 나간다는 얘기이기에 비록 취직한 지한 달밖에 안 되지만 나이 꽉 차서 들어온 직장이기에 하루 좋은 일 자기 전까지 일 생각만 하다가 쓰러집니다 더군다나 오늘이 월급날이기에 분명히 대표님은 민감하실 겁니다 보기에 밝은 표정이겠지만 속은 썩어 문제 그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직원들의 웃음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범계에서 바로 마곡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이럴거면 진작 집에서 출발하게 하지 왜 범계를 갔다가 다시 가야나 하 싶습니다 평정심을 잠시 잃어가지만 금방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직장생활이라는게 어려운게 아닙니다 어, 별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살펴보니까 유니폼을 입고 와버렸네 어, 이런 애사심 날씨가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 같아 어, 추워요 커피 한잔마시야지안 되겠어 참 아,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런 게 여유있는 자의 삶이 아닐까 들어가는 입구 앞에서 몇 초간 고민했습니다 일에서 검기에서 저를 마구까지 일하러 보낸 것 같습니다 너가 가서 일좀 도와라 뭐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나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것인가 라는 순간적인 고민에 <웃음> 나의 10년 지기 룸메이트가 얘기해줬습니다 닥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일해라 어... 비싼 거 드시죠 오늘. 우리는 8,900 원짜리 가장 비싼 얼큰 국밥을 시켜 낼 자본주의의 맛을 제대로 느낀 하루입니다. 머릿속에 돈 계산 한번 하지 않고 럭셔리하게 돈을 써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더먼 과거 얘기입니다 비싼 비싼 거 마시자 뭐. 공짜 정도는 가져야지 그쵸. 저는 리얼 딸기 주얼리 밀크티. 아 세리 장세? 아 케이크 맛있겠다. 초코 실스틱 하나랑 딸기 주얼리 밀크티 하나요. 초콜릿 밀크티. 큰 사이즈로 주시고요 당도는 50% 아니 지네 신장님 두개 드시네요? <웃음> 아, 리얼... 네 진짜 리얼 사긴데요 리얼 사이긴 공짜가 더 맛있는 거 아시죠? 오늘 우리 얼마 썼죠? 모르겠어요 더 써야죠 <웃음> 기름값이 남았어요 <웃음> 이제 가면서 기름 마땅 채우고 이제 범계가서 세차도 해야 되고, 뭐. 세차 에? 한 시간에 3600원이야? <웃음> 안 하게 되면 <하셨으면. 웃음> 너무 비싸, 너무 비싸